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웃음> 여기 이제, <웃음> 다 이렇게 읽으라, 읽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테니까, <웃음> 바울이, 자, 뭘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캐리선을 읽어볼게요. 캐리슨캐리슨 원래 그 왕국은 바실레이아죠. 그리고 하나님은 테오스인데 얘들이 격변화를 냈죠. 자, 목격적으로 격변을 했죠. 목격격으로 격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텐은 여기 영어의 전관사입니다. 투도 이렇게 정관사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바실레이안텐바실레이안2 세우. 10 세우. 10 세우. 10 세우. 10 세우. 10 바실레이안 우 세우. 10 세우. 10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세우. 1 캐리손 하면 읽어. 캐리손, 텐 바실레이안 투 세우. 자, 다시 연달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캐리손, 텐 바실레이안 투 세우.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카이. 그리고, 여러분, 디다스코 기억나죠? 디다스코가 가르치다데 이제 분사형이 된 거죠? 자, 여기, 디다스콘. 디다스콘. 디다스콘. 디다스콘. 디다스콘. 디다스콘. 타. 아. 자, 무엇을 가르쳤어요? Perry. Perry. Perry. Perry. 대하여 몸에 요 뭐에 대해서 자, 가르쳤냐면 투이 투.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퀴리오. 여러분이 퀴리오스가 주저주. 자, 퀴리오스가 이제 격변한 거죠. 투퀴리우투퀴리우투퀴리우 r i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자, 투 퀴리오 예수 크리스토. 투 퀴리오 예수 크리스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한번 쭉 저랑 같이 읽어봐 시작. 디다스콘 타 페리 투 퀴리오 예수 크리스토. 자,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자, 뭘 지금 가르켰어? 선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누구에 대해서 가르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뭐에 대해서 가르켜야 돼요? 자,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자, 읽어볼게요. 디다스콘, 디다스콘 다, 같이 읽어요 디다스콘, 디다스콘, 타, 타 페리, 페리, 투, 퀴리우, 퀴리우 예수, 크리스토. 예수, 예수. 자, 저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크리스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구약에도 계시다가 신학에 이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죠.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하셔서 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디다스코 따라 디디다스코 디다스코 예, 디다스코의 원형이죠 가르쳐야 돼요 디다스코 가르쳐야 되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라걸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캐리손 텐바셀레이안투세 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고 여기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오셔서 치르게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성경 개관이니까 목적이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중요한 건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마 다른 목사님이 다른 또 사역자들이 여기를 자세히 강의할 때 기초가 기초가 충분한 기초가 될 겁니다. <웃음> 여러분 자 바울서신을 보면 1차 여행 돌아오고 나서 무슨 서신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2차 여행 중에 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에베소서, 골로스도, 빌리포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따라해보빌빌 에골빌빌 에골빌빌 자, 고고로 고고로로. 대대, 대대. 갈. 갈 자,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1차 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대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전후서 로마서 4차 때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웃음> 학자에 따라서 다울이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5차까지 갔다고 주장함도 있는데 그분들은 5차 때뭘 썼다고 해요? 디모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를 썼다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해보세요. 목회서신. 목회서신. 자 여러분 그러면 옥중서신은 뭐뭐가 있어요? 에골빌빌, 에골 에골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목회서시는? 디오 전우서, 디도서. <웃음> 1차 때뭘 썼죠? 갈라디아서. 2차 때? 디노소에 2차 디노소에 3차 때? 예. 이제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1차 때. 2차 때 3차 때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로마서 4차 때 에... 에... 에골빌비라 에골, 하면 네. 돼요. 에베소서, 골로에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자, 5차 때히모 전우서, 디도서 예 좋습니다. 다른 것들과의 시대의 순을 한번 좀 봐보시고요. 자자 자, 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암기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차 돌아와서 뭘 썼어요? 갈라디아서 2차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는? <웃음> 아니요, 대살로니가 전우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권인도 어,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골 빌빌 하시면 돼요. 자, 5차 때는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예, 예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이게 자 1차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가느다 오는데 갔다 와서 어떤 서신을 썼죠? 1차 때 갔다 와서 어떤 서신?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자, 2차 때는 좀더 크게 도셨죠 크게 이제 그리스까지 그리스지만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뭘 썼어요? 큰소리로 대살로니가 전서 3차 때는 에베소에서 어떤 서신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였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썼죠 3차 때 고린도 전후서로마서를 썼죠 4차 때는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뭘 쓰였어요 에골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베소서 빌리,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자그 다음에 5차까지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서바나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빌리뽀에서 디모데 전서, 고린도에서 디도서, 로마 투흑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렇게 <웃음>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2차 때는 데살로니가 데사로니. 전후서, 3차 때는 고린.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는 헬소, 그루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5차 때는, 전우서, 디도사. 야, 여러분, 이제 암기 하셨죠? 암기 다 하셨죠? 자, 화면을 이제 넘겨서, 1차 때뭘 쓰셨다고요? 2차 때는, 큰 소리로, 대살로니가 전우서, 3차 때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빌골골, 따로 에빌골골. 에골빌빌, 에골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골 빌빌. 맞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서, 리 빌레몬서. 오차 때는 서 디도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그 그 일대기를 보면 회심 전에 다소에서 출생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웃음> 아주 유대계에 대한 굉장히 열심히 대단한 분이었죠. 22년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줬죠.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아마 나바테아 왕국, 지금의,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략 이제 다소로 돌아가서, 이제 그, 또 10여 년또 머무시죠. 그리고, 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죠. 1차 전도회에, 다음에 2차 전도회에, 3차, 4차, 5차까지 이제 전도회행 하시고 두 번째 투옥을 당하신 다음에 순교를 하시죠. 처형 당하죠 목배임을 당해서 처형 당하시죠. 자, 1차 전도회행 다녀와서 무슨 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2차 전도회에 다녀오셔서는 대살로니가 전우서 3차 때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베소, 에, 에골빌빌 에베소. 5차 때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네. 자, 1차 때뭐 쓰셨다고요? 2차 때는 대살로니가 전우서. 전우서 3차 때는 로마서 4차 때는 에골 빌빌 외워주세요 5차 때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다시 한번 1차 때는 2차 때는 3차 때는 전우서,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골 빌빌 5차 때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웃음> 이제 다 암기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읽어볼까요? 야, 크시죠, 크시, 크스 발음이 나죠? 그래서 프락세이스. 자 읽어보죠.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 얘는 아포스톨론이죠.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말하자면 저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행적이죠. 이석을 하면 여기 저자가 누구죠? 뭐 저기 루카스죠, 루카스. 이거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스타워즈에서 나오나요? 예. 자, 루카스 거기. 예, 유명한 이름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이고, 루카스는 누가죠, 누가. 저자가 누가고, 헬라인 의사이죠. 자,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루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정 때 들어와, 딜리보에서 바울과 후하여 동행. 다음! 삼차 3차 2서 바울의 2차 전도여정 때 들어와, 딜리포에서 바울과 후하여 동 바울의, 바울의 1차 로마 수감대도 함께 로마에 있었음2차 로마 수감대도 함께 있었음. 대단한 분이네. 루카스. 루카스가 루카스가 바울과 쭉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우신 분이네요. 자,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에오빌로에게 되어진 이들라의 고사함. 복음이 성령의 역사 하심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리그마, 적정 목적, 전능적인 목적, 설충적 목적. 예언이 케리그마, 죠 케리그마 설교. 예. <웃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이제 자, 전체로 한 보면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간지를 보여줘요. 먼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패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죠. 1장과 2장.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과 이제 복음 증거가 나오죠. 다음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 또 높임을 받고자 해 땅판거 일부의 돈을 이제 주면서. 다 했다, 다 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보금자라는 게 나오고 스테반의 증언과 순교가 나옵니다. 8장 초반까지 에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와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에서의 증인,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빌립이 누구한테 증거하죠? 복음을? 응. 예, 간다기한테 전하죠? 자, 지금의 에디오피아, 간다기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자, 혈기 등등한, 자, 사울이 구장에 보면 회개를 하게 되죠? 누가 사울한, 사울을, 사울을 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복음 증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의 박에 헤롯 아그리파 일세죠. 아칸자가 야고보를 체형을 하죠. 자, 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땅 끝까지 증인된 모습이 나오죠. <웃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5차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어떤 서신을 썼어요? 응?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와서 어떤 서신을 썼죠?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중에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골빌빌 5차 때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다시 한번 1차 때는 2차 때는 좋습니다. 3차 때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때는 에골빌빌 5차 때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소명은 다 마친 것 같아요 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걸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보시면 서문이 나오죠 아마 서문이 나오고 자 이건 디오빌로 여기에 이제 쓰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약속하시네 사도행전 1장을 펴보세요. 1장 3절로 8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도하도록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말하기를 너희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은 꼭 재림을 하세요, 안 하세요? 꼭 재림을 하세요. 그 시기와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른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이제, 어, 이렇게, 12제자 한 명으로 다시 뽑게 되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장소에 모였는데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예,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 방언으로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 지금 2장 14절로 41절로 지금 설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자, 이때 회귀한 사람들이 한3천명이 있는데, 자, <웃음> 여기서 지금, 주시할게, 그, 지금, 자, 요엘의 요엘서에 마지막 때 영을 부어주는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리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고, 즉, 이제, 다윗제 후손으로 오실,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자, 자, 지금 그리고, 32절, 2장 32절로 41절은 같이 한번 교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4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노승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보여주셨느라 다이슨 하늘로부터, 하늘로,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이스라엘의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은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웃음> 성령의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공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나 여기 좀 시퀀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웃음> 현대교회 많은 사람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회개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적질을 했으면 그 도적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는 건 영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지만 육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힌 거다 보상을 하셔야 돼요. 회개를할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억을떼먹고 나는 회개했으니까안 갚아보는데 아니요. 그건 회개한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니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믿는 사람들이 2장 후반부에 보면 2장 42절과 42절, 47절을 보면 교제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죠. 자이 교제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이 기도에 굉장히 전념을 했던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웃음> 자 보면 먼저 미문이에요. 미문이게 성경 미문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까요? 산사내들이에서도 끌려가서 또 복음을 전했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또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장, 3장을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에 일으켜 세우죠. 보세요.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3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은과금이 채워지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T> <Soul//>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만 도 의지해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했을 때 이런 기적들이 났거든요 자, 이 시간에 은과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자. 자, 19절, 20절을 여러분이, 3장 19절, 20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죄의 임자하시고, 새롭게 들은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드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의 전판 예수 그리스도를보내시니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자, 자, 우리 회계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내들에 는 이제, 붙들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자 4장 1절로부터 4절을 저하한 절씩 교도가죠. 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정 책임자들과 사도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네, 서 예, 여기서 왜 격분했어요? 예수, 예수, 예수 때문에 이런 거죠. 그들을 체포하그 다음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믿게 됐고, 베드로가 12절에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죠. 자,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종교통합이 말이 안되죠 다른 이에게 구원해서 이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웃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자 어떻게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27절부터 어떻게들 기도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 4장 27절부터 31절씩 보독 하겠습니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으니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병하시 다함께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더라 자 이게 교회가 교회가 핍박 때 건강하게 돼요 핍박을 받을 때자이 사람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아멘 우리도 핍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의 거짓 증언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나바,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했는데, 바나바는 누구냐면, 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죠. 마가 여왕과 바나바는 친척이에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36절로 사장 36절 37절을 자 다음 길로 보 오겠습니다. 시작 구브로태생의 레윈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5장 1절로 11절을 좀 여러분이 같이 읽,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아나니, 시작.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감춘이 그의 안에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나 가져와 사눈을 바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나이와 제어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없던 어찌하여 이 일을 안하고 마음을 먹으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보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어,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웃음> 헌금을 하거나 독보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기 아나니아 사피라는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은 안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음... 자,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나오는데 자, 지금 5장 12절로 보면 자, 사도들이 행하는 어, 지금 표적과 기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미스터 가말리엘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힐레락파이고, 온건한 바리새파였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아주 강경파인 샴마야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말씀. 40절을 한번 펴보세요. 40절부터 42절. 다음 길록겠습니다 시작. 강아리에게 네, 설득되어,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제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성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정파하는 것을 시지않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선포하고, 햇살로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세요. <웃음> 모욕을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 거듭난 자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누가 막을수도못 막아요. 그 수가 소수라도 못 막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거듭난 사람 5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지금 핍박시기가 오고 있죠. 핍박시기에 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것이요. 그 알곡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세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두려워해요. 알아요. 죽음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죠? 다시 부활하잖아요. 죽음 그런다고 몸을 막 혹사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혹사해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도 꾸중 들으실라. 몸도 소중히 잘 간직하시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을 부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다시 부하주시, 주실,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세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미지근하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강력하고 진실되게 믿기 바랍니다. 아멘 자 스테반 일곱 집사를 세웠던 는데 여기 원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구제한 일을 돕도록 일곱 리더를 세웠는데, <웃음> 원어에 아무리 봐도, 그,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참고로 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자, 이 지혜와, 우리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받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지혜의 영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까는 설교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죠. 스테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테반 우리 스테판 집사님 순교를. 스테판이 무슨 뜻이죠? 스테파노스가 왕관이란 쓰시, 쓰시, 뜻이고, 이분은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왕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8장에 보면 엄청난 박자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미스터 사울이 50, 죄송합니다. 7장 54절로 60절까지 우리가 좀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스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웃음>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주를 점쳐놓으세요 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려치니 그가 하나님을 물으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받아주소서. 무릎을 꿇고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어,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예 여기에 미스터 사울 하나님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음. 자 사울 <웃음> 여러분을 혹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특별히 유별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쓰실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 저 저자가 주를 위해서 순교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자 미스터 사울이 등장해서 저희가 읽었고요. 지금 보면 이때 이어 스테반 집사님의 순... 어, 집사님 순교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이들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이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자 8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 감옥에 넘겨주더라. 유별나게 주님을 핍박을 한 사람이 있어죠 이때 핍박 때 1절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잔재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뭐, 했겠, 뭐 했겠어요? 복음전 했겠죠? 주님은 박해를 이용하세요? 박해가 이래서 흩어지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하죠? 자, 사울, 유별나게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했죠? 주님한테 찍히신 거예요? 그다 빌립은 빌립은 지금 이제 이분은 여기서 공간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가자에서 지금 에디오페라 돌아가는 자그네시한테네시면좀 높은 계급이었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자 자 이때 궁금해 뭔성경에 있다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복음에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지금 이제, 큰 역사들이 이 사람 통해 일어났는데, 자, 보면, 자, 여기, 그 전에 저희가 좀 봅시다. 자, 8장 14절로부터 16절을 좀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8장 14절, 16절, 시작. <웃음> 이 예.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도 있으시고 또바우 어, 빌립은 이렇게 또 이제 칠절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8장 26절로 40절을 보면 빌립이 이제 공간이동을 해서 <웃음>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좀 봅시다. 3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 마음을 다하으면 합당한 이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아들이게나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마차를 세우고 이제 침례를 주죠. 자, 그래서 침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죠. 그럼 이제 빌립을 훅 데려가세요. 자, 빌립이 공간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웃음> 자,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자, 9장 1절로 구절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며 대 세상에 가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서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행위해야 할 일을 내가 인간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있더라 사울이 사에서 내가 눈났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채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입끌고허마스코스로대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웃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자, 자, 그래서 자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어, 사울이 이제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다메트전도하다가 아라비아, 아라비아로가서 아마 여기 나바테아 왕국이죠. 3년간 뭐 돌을 닦았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도 왕이 이제 사울을 사울을 이렇게 또 핍박했을 정도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메색으로 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거에서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아마 근데 이 갑자기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많이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 당황했을 것 같고. 자, 자, 사울을 보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주님이 선택한 그리시거든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이제 사울이,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웃음> 베드로가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웃음> 여기 루타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옆발에 도로가를 고친 것이 좋았는데 가이사레에서 고넬료 이방인 이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1절로 8절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봤던 환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 핵 핵심은 뭐냐면 뭐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바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그래서 자, 보면 여러분이 14절 15절을 자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11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게 말씀을 전해 드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도움받았다 하였다는 것이라 우리 우리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또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또한 그 다른 사도들의 선입견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구원이 임했음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자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웃음> 바울의 바울 바울 팀의 성교의 복음 전초기지였죠. 자, 전초기지였는데,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마 구부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는 그리스인들에게 도 예수님을 전파했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이제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12장, 11장, 22절로 26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디오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기뻐하며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네. <웃음>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 일이 일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디옥에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예.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음. 크리스티니아누스, 크리스티니아누스,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음. 예. 자, 결국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알아봤죠. 다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교의 전도사님을 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역에 AD 4 5이지 46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자, 그때, 안디옥께서 유대행제들에게 부재를 보내, 부조를 보내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쓰여진 게야고보서입니다 자, 미스터 헤롯 아그리파 일세. 교회를 엄청 박해하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해 시기에, 박해 시기에 교회는 더 건강해져요.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죠. 자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자자 자, 주님의 천사가 받으 베드로 일행을 이제 감옥에서 꺼내오게 되죠. <웃음> 자, 주님을 받게 했던 헤로드 아그리파 일세. 어떻게 죽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가서, 이건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화해 차원에서 가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과 헤로드 아그리파 일세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저건 연설을 좀 듣고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겠죠? 주의 천사가 쳤, 쳤다고 하는데, 5일 만에 죽었다고, 역사 기록을 보면 아마 맹장 파열로 죽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가, 벌레들이 이제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일 만에 급사를 했죠, 급사를.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사울 일행이 이제 이제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웃음> 여러분, 여기가 무슨 산이죠? 토로스 산맥이죠. <웃음> 이때 마가, 미스터 마가가 도망가 버리죠, 무서워서. 2차 2차 선교를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죠. 자, 보면 선교팀이 기도하고 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는 교회의 핵심 핵심을 보내야 돼요. 안디옥교의 핵심이 누구하고 누구였죠? 바나바와 바울이었, 사, 바울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은 성교지로 가셔야 돼요.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썩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 있으셔서 이분들을 보내신 거죠. 금식하고 이분들을 파송했죠. 금식은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위한 것을 할때 금식하셔야 돼요. 자, 키포, 지금의 키프르스에서 복음을 전하죠? 키프르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3장 9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 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서기오 바울, 자, 다음에 요술사 엘루마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요, 요 그, 요수수 엘루마에게 말하죠. 뭐죠? 보면서, 오,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1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시작. 우리가 단호할 땐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눈이 멀라고 해버리죠. 즉시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죠. 자, 자, 어쨌든, 이때 이제, 그, 어쨌든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울의 라틴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버가에서 마가가 이탈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금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보금전하고, 루스트라에서도 전도하고, 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죠.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14장을 켜보세요. 22절. <웃음> 자, 제자들의 혼을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그하도록 공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웃음> 이건 다 맞는 맞는 건 아닌 아닌데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는 핍박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오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 이분들이 안디오를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의 구브로죠. 버거에 갔을 때 마가가 도망가죠.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가죠. 자, 자, 여기서 이제 루스트라에서 이제 막 여러 기적과 기사를 행했죠. 자, 루스트라, 이고니언, 쭉 돌아오자, 아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음> 이런, 그, 이런 여정으로 왔고, 요 갔다 오셔서 뭘 쓰셨어요? 갈라디아를 쓰셨죠. 예. 자, 예루살렘에 또 어떤 회의가 있었죠. 할레아 율법 준수의 문제로 회의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15장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11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으며 그들도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시작. 뭐, 우상들에게 피, 삼가라는 삼가라는 것이라. 것이라. 같은 저 이제 간단한 이제 규정을 좀 주었죠.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 준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고 했죠.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웃음> 계속되는 논쟁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약의 어떤 제사를 다 지내야 된게 아니에요. 그 제사법은 사실은 폐지가 됐죠.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되죠. 이렇게 되면 제사법은 폐지가 되고 우리에 간단한 것들 근데 여기서 음행 요즘 한국교회에도 너무 음행이 많은데 음행은 삼가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셨죠 자, 2차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웃음> 2차 사역에들어가면 보면 마가 요원을 두고 바울과 바나가 다투죠 팀이 갈라지죠 아마 바울이 마가 요원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교여행 중에 도망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더베아 루스트라에서디모데에게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인 환상을 보고 이제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제, 행로를 그리스 쪽으로 정해져 가게 되죠. 자, 빌리보에서는딱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누구죠? 이 빨래에 빠는 데에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 예.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한 간수 얘기가 나오죠. 자 루디아를 좀 보겠습니다. 루디아 자 16절 14, 16장 14절을 좀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은혜죠, 은혜 죠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웃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영매가 있었는데, 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 이제, 점을 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찬송을 하게 되죠. 그때 한밤 중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 이제, 각, 각, 그, 죄수들한테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는, 어쨌든, 감옥 관리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해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스탑! 하면서, 스탑! 하면서,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내몸 해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30절, 31절을 여러분이 관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30절, 31절을 좀 읽어 주세요. 예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만이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예, 두 사건은 꼭 기억을 하세요. <웃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리아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핍박을 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붙게 되죠. 아데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에서 대략 1 5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때 보면 자 지금 아테네에서 사역할 누구를 만나요? 아마 바울이 아레오파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말로 하면 자 18절 보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어 학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말로 하면 유물론자들이죠. 육체와 정신을 다 물질로 봤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르스는 우리 여러분 그 도덕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도 아타락시아 어떤 정신적 쾌락주의죠. 스토어 학과는 굉장히 저 감정으로부터 초여하는 것들을 좀 배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를 좀 이렇게 이렇게 강조했던 학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셨죠, 이분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차 성경 중에 어떤 서신서를 쓰셨어요 에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좀 갔더라도 바울이 마르선댁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장 24절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하려 하면 만날이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판결을 정해 놓으시고 저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셔야 돼요. 심판하실 날날 예수의 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웃음> 여러분 이거 회개와 심판하신 는 날에 줄을 좀그어놓세요 그때 우리가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회개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이름에심판주로 오실 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제 보기에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항구도 큰 항구 도시였죠. 고린도에서 1점, 1 5년 1년 반이나 있는 것으로 봐서 좀 문제가 많은 곳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웃음> 보면 안되오 <되고> 출발해서 <웃음>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와 동행하고 드로아에서 누가 동행했죠.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우서를 썼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을 했죠. 텐트 메이커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웃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이제 잔류하게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3차 3차 때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죠 자 우리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한을 받았을까요 꼭이건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웃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해할 수 없이 맞았고 더빈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세대인들로부터 40대와 한때 내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멍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세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해의 위험과 강조의 위험과 동적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업에서의 위험과 방해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진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예스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 도다 여기, 바울만큼 핍박받은 분 계세요? 아마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하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선포하며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년간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자, 18절에 보면 3년간 에베소즈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자 3개월간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자, 여기 20장에 보면 자, 여러분 자, 여기 잠시만요.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이제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불리게시켜 날마다 두란나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죠. 우리가 한가지 힌트를 얻을게 우리가 이제 좀 키울 분들은 분리를 시켜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지하 지하 신학교를 여러분이 만드셔서 뜨시는 분들은 지하 신학교를 만드셔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개중에 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두란노 학교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3층에서 이제 창문에서 유두고가 떨어 죽었는데 다시 살리죠, 바울이. 자, 하나님이 살리시거든 유두고가 아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 거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떨어졌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웃음>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르, 작별을 구하죠. 두로에서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 경고를 했는데, 바울은 본인의 갈 길을 알아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게 되죠. 물론 아가보도 비슷한 예언을 했죠. 그렇지만, 바울을 막지는 못했죠. 자, 3차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서는 어떤 것들 이 있죠?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좋습니다. 3차는 이렇게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가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유실된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증언하는데 사실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죠. 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는데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체포를 당하지만 다 주님의 뜻이 있었죠. 자,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것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마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어서 그런지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가시죠. 저기 지금 지금 보면 자, 여러분 이걸로 봅시다. 자, 20장 24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아멘 이런 자세로 임하셨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셔서는 <웃음> 자. 바울이 유대인의 희생지를 보면 유대인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선동하게 되죠. 뭐라고 하죠? 28절을, 21장 28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백성과 이과 이곳을 거역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이 성들을 더럽혀, 바울이 헬라인을 같이 온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짐작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데 또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잘이 로마 로마 이제 지금 사령관이 잘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더 쓰고 또 바뀌어서 총독이 교체가 되죠. 그 사이에 베스토 앞에서 쓰고 아그리파 이세 앞에서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세 사람한테 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벨릭스나 베스토와 아그리파 이세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사람은 기회, 기회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 어쨌든 이때는 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벌어진 일인데 그이세 사람은 하나님이 준 기회를 저로의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어쨌든 그 더둘러가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고소는 전염병과 같은 전제다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체력에 12일 밖에 되지 않고 예배하러 왔을 뿐이라고 했죠. 두 번째 고소 내용은 각지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당하는데 바울의 변호는 두 번째 변호는 논쟁을 벌인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라 하죠. 이 사람이 세 번째 고소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나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데, 결례를 행한 후에 어떤 모임을 소용없이 그의 성전에 있었을 뿐이다. 이 고소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내용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아닌지도 벨릭스는 알았는데, 벨릭스는 돈 뜯으려고. <웃음> 혹시나 바울이돈 줄까 해서 이렇게 기다렸던 거죠. 23절에 보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죠 벨릭스 앞에 이제 선 바울에서, 자, 24장, 24절, 24절, 20, 어, 2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있는데 이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 듣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의 돈을 줄이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문제는 돈이었죠? <웃음> 돈이었는데, 바울이 뭘까지 이야기했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까지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실 때, 심판을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누가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에 총독 베스토. 베스토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셨는데, 이자도 기회를 놓쳤어요. 바울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26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2세 앞에서도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전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6장 20절을 읽고 줄을 좀 쳐주세요 시작 먼저 다마스커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런 고난이 주어진가.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 자라면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합당한 일들이 어디 서술되어 있어요? 산상선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한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회계에 합당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죠. 27절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여 내가 나를 설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이 사람은 비아냥거리며 자기의 엄청난 찬스를 놓치죠. 여기 세 명의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회계와 또한 회계 합당한 일을 하는 것과 의와 절제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가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31절, 32절을 26장, 31절, 3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많말은말 말을 했는데 회귀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던 거죠. 중향을안 했네. <웃음> 여기 보면, 이제, 로마, 로마로 압송이 되죠? 압송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항해 중에 바울의 증언, 멜리데에서 바울의 증언, 로마에서 바울의 증언이 나오는데, 보면 여기 시돈에서 이제, 자, 쭉, 멜리데, 수라구사, 다음에 보디올, 로마까지, 성도들이 마중나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지내게 된다 이게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을 만나는데 27장을 한번 펴보시고 23절 24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내가 속석있고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밤밤에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가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하이라. 보라 하느님께서는 하이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느니라 <웃음>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을안 데려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나 걱정, 근심 이제 끄세요. 자. <웃음>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가 무슨 섬이죠? 여기는 키프러스, 구브러 여기는 그레데. 크레테죠. 디도가 사야겠던 그래, 그래. 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데. 음. 쭉 가서, 풍랑도 만나죠. 멜리데, 여기가 말탄가요, 몰탄가요? 뭐, 예. 그 다음에, 시라쿠스에요. 수라구사는. 음. 시칠리아. 레기온, 부디올,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걸 기록했다고요? 에골빌빌을 기록했습니다.